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골트이경문프로입니다 우리가 공을 칠때 백스윙과 다운스윙 때 크게 문제되는 동작이 하나 있죠 바로 스웨이 오늘은 이 스웨이 없이 스윙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셋업을 잡아놓게 되면 몸에 틀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바로 내 오른발의 바깥쪽 선과 내 왼발의 바깥쪽 선이죠 스윙은 이 안에서 이루어져야 우리가 미스컨택 없이 더 공에 많은 힘을, 더 똑바른 방향을 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백스윙 시 상체가 오른쪽으로 옮겨가거나, 혹은 골반이 오른쪽으로 빠진다거나, 혹은 다운스윙 시 상체가 왼쪽으로 밀고 나간다거나, 혹은 골반이 지금처럼 발 바깥쪽을 벗어나오는 동작을 하게 되면 은 공을 정확히 맞추지 못해, 공에 힘 전달조차 제대로 할수 없을 뿐더러 페이스 앵글 컨트롤조차 어려워지면서 공의 방향성이 굉장히 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상체가, 하체가, 스웨이 되지 않는 백스윙과 다운스윙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되냐? 우리가 백스윙 시 가장 많이 들은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왼쪽 어깨를 오른발등까지 밀어넣어라. 혹은 오른쪽 어깨를 쭉 뒤로 빼주면서 가슴을 열어주어라. 좋습니다. 둘다 맞는 얘기인데요. 왼쪽 어깨를 오른발등까지 밀어넣게 되면은 오른쪽 어깨가 비켜주면서 왼쪽 어깨가 움직일 때는 지금처럼 몸이 중앙에 잡힌 상태의 백스윙이 나오게 되지만 오른쪽 어깨가 힘을 주고 버틴 상태에서 왼쪽 어깨가 오른 발등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지금처럼 백스윙 시 상체는 오른쪽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자, 또한 우리가 백스윙 때 오른 어깨를 뒤로 빼면서 가슴을 이렇게 열어주게 되면 골반이 뒤로 빠지지 않는다면 라은 지금처럼 골반이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몸이 뒤집히는 스웨이, 리버스 피봇 동작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골반이 뒤로 빠지더라도 어깨가 뒤로 열리게 되면 은 자연스럽게 스윙은 나오지 않지만 리버스 피벗 동작은 굉장히 쉽게 나올 수가 있게 되죠 마찬가지로 다운스윙에서도 체중을 왼발로 넘겨줄 때 골반으로 체중을 넘겨주게 되면 힙 슬라이딩을 해주게 되면 은 지금처럼 왼쪽 골반이 왼발의 바깥쪽 선상을 침범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상체가 같이 왼쪽으로 움직인다면 그래도 어느정도 공을 칠수 있겠지만 머리를 뒤에 잡아 두려고 상체가 오른쪽에 남는다면 지금처럼 몸이 기울어지는 잘못된 다운스윙이 나오면서 지금처럼 땅에 먼저 맞는 공이 나오거나 혹은 땅에 맞지 않으려고 팔을 땡기는 잘못된 동작을 하게 되죠. 또는 골반이 나가지 않게 하려고 상체를 이용해서 다운스윙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상체가 왼쪽으로 기울어지면서 공을 덮어 치거나 혹은 깎아치면서 치키윙이 나오면서 슬라이스가 나는 혹은 왼쪽으로 크게 꺾이는 구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어떻게 하든 공을 똑바로 치기는 굉장히 힘들게 되죠. 설령 공이 똑바로 가게 된다면, 그거는 공이 빗맞아서 똑바로 가거나, 혹은 지나친 손목 사용으로 페이스 앵글 컨트롤을 이용해 공을 똑바로 가는 거기 때문에, 공의 힘연달이 100%가 되질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스윙 없이 백스윙과 다운스윙을 만들어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백스윙은 클럽이 타겟의 반대 방향, 그리고 위쪽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타겟의 반대 방향으로 갈때 그의 카운터 밸런스, 내 몸은 왼쪽으로 약간 이동시켜준다는 개념이 조금 더 맞습니다. 그럼 회전은 어떻게 해결하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른쪽 어깨를 열어주게 되면 왼쪽 어깨를 밀어내게 되면 잘못된 백스윙의 동작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셋업 때 우리의 상체는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코어에 힘을 주면서 가슴을 아래쪽으로 돌려준다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가시면 지금처럼 축이 흔들리지 않고 몸이 딸려가지 않고 몸이 뒤집어지지 않고 골반이 빠지지 않는 올바른 백스윙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회전은 어깨나 골반으로 하는 것이 아닌 가슴 흉부로, 복부로 몸의 중심을 잡아주고 흉부로 아래쪽으로 회전을 만들어주게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타겟의 반대방향, 위의 방향에 가는 힘에 카운터 밸런스를 갖게 되면서 몸이 뒤집어지지 않는, 몸이 빠지지 않는 백스윙을 만들어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올바르게 백스윙이 올라간 상태에서 다운스윙 때골반의 스웨이, 상체의 뒤집어짐 없이 공을 치려면 은 다운스윙 시작시 왼쪽 어깨를 뒤로 확 빼게 되면 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어깨가 떨어지면서 몸이 뒤집히는 배치기 동작 혹은 골반이 왼쪽으로 밀려나가면서 스웨이가 나오면서 몸이 젖혀지는 동작이 굉장히 쉽게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체중을 왼발로 보내주려고 골반을 왼쪽으로 밀어내게 되면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다운스윙에서는 백스윙과 반대로 복부가 아닌 흉부에 힘을 주고 몸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복부를 힘을 주면서 웅크리게 하면 자연스럽게 지금처럼 클럽이 아래를 향하게 됩니다. 자이 상태에서 내 몸의 앞쪽 근육, 복부, 흉부를 사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앞쪽으로 나가게 되는 회전이 아주 쉽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운스윙에서는 흉부와 복부에 힘을 주고 내 뒤쪽 근육, 허리를 공에서 멀어지게 만들어 주면서 다운스윙을 시작을 하게 되면 은 흉부와 복부에 힘이 들어가면서 클럽이 떨어지고 허리가 뒤로 빠지면서 회전을 만들어 주어서 몸의 앞뒤 좌우 이동 없이 훨씬 더 안정적인 자세로 공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올바른 방향성, 공에 더 많은 힘의 전달, 그리고 훨씬 더 보기 좋은 자세까지 한 번에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내용은 너무나 당연하게 드라이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백스윙 시에는 복부가 척추 기립근이, 내 코어 근육이 내 몸의 중심을 잡아주면서 내 흉부가 아래쪽을 향하게 회전. 그 상태에서 다운스윙 시에는 내 앞쪽 근육, 흉부와 복부는 중심을 잡아주면서 내 뒤쪽 근육, 허리가 공에서 멀어지듯 뒤로 빠지는 회전. 이 동작들을 확실하게 만들어주시면서 공을 치시게 된다면 전보다는 훨씬 더 강하고 안정적인 컨택과 방향성, 그리고 더 많은 비거리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스웨이와 리버스 피봇 없이 공에 더 많은 힘을 전달해주는 공을 더 올바른 방향으로 보내는 스윙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던 범스 골프, 이경몬 프로였습니다.